안녕하십니까? TV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 죽도동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는 수리 중이고 청소가 안된 상태지만 조만간에 수리가 완전, 완전히 다 되고 청소가 다 되면 아주 좋은 집으로 판단됩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현재 수리 중인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테크가 잘 보이네요. 바단도 이쁘게 보입니다. 외부 벽이 보입니다. 나무가 여러 그루 심겨져 있습니다. 잔디 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다리도 보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대문입니다. 외부 벽입니다. 바단입니다. 1층 내부에서 촬영합니다. 거실입니다. 거실 천장입니다. 안방입니다. 주방입니다. 보일러실입니다. 화장실입니다. 청소가 아직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내부 계단입니다. 방입니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두 개입니다. 세 번째 방입니다. 이쪽에 베란다가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입니다. 2층입니다. 2층 화장실입니다. 2층에는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청소가 안된 상태입니다. 1층에서 올라오는 계단입니다. 주방입니다. 주방과 거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입니다. 2층 신발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마당에서 올라오는 출입물입니다 옥상입니다. 방수는 잘 되어 있습니다. 2층 보일러실입니다. 2층에서 찍은 외벽입니다. 2층 옥상 바닥과 외부 벽입니다. 천장도 보이네요. 마당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아요. 주소는 경북 포항시 북구 숙도동에 있는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치는 오호 광장과 쌍용 사거리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65.2제곱미터 50평입니다. 시부지 면적 49.7제곱미터 15평을 혼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제2종주거지역입니다. 도로는 소류삼류 폭8 미터 미만에 접해 있습니다. 용도구역은 상대보호구역 대잠초등학교입니다. 건물의 주용도는 주택입니다. 주구조는 벽돌구조입니다. 지붕구조는 수라브 지붕입니다. 건축면적은 70.51제곱미터 21평이며 주택연면적은 99.61제곱미터 30평입니다. 1층 면적은 70.51제곱미터 21평입니다. 2층 면적은 29.10제곱미터 9평입니다. 1층에는 방 3개이며 화장실은 2개입니다. 거실과 주방, 보일러실,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2층에는 방 1개이며 화장실은 1개입니다. 거실과 주방, 보일러실,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보일러와 도시가스는 1층과 2층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의 출입방법은 1층 내부에서 출입하는 방법과 마당에서 바로 2층으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2층을 1층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2층을 별도로 임대할 수 있어요. 방향은 남향입니다. 세용승인일은 1985년 6월 20일입니다. 주변에는 체성시장이 있으며 대잠초등학교, 항도중학교, 세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5호 광장 부근이라 포항철강공단으로 출근이 편리하고 포항시내와 가까워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매매금액은 3억 3천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